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사실상 할인 혜택을 주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. 분양 입구로 완판이 이루어지던 1년 전만 해도 수천만원 대 패키지 유상옵션으로 배짱 분양, 옵션 장사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약 조건이 소비자 우위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다. 선착순 무순이 접수를 받기 시작한 시지라운 프라이빗은 분양금 1천만원에 이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대폭 변경했다.